한국 영화 100년의 역사를 다시쓴 영화 기생충의 업적이 또 다른 영화와 문화 산업에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것은 누구의 발언입니까? 김재원 자한당 의원이 어제 21대 총선 공약 중 문화 공약을 발표하면서 한 발언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공준호 감독은 이명박 정부 때는 국가정보원이고, 은 좌성향 예술인 82명 가운데 강성성향으로 분류됐었고. 박근혜 정부 때는 자성향 문화를 부린 249명 중에 비인등급에 포함된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만들었던 설국열차는 시장경제를 부정하고 사회저항운동을 부추긴다는 이유로 괴물은 반미정서와 정부의 무능을 부각해 국민의식을 작용화시킨다는 이유로 살인의추업은 공무원과 경찰을 비리집단으로 묘사해 국민에게 부정적 인식을 준다는 이유로 보인시합니다 봉준호 감독은 작년에 프랑스 AFP통신과 인터뷰를 하면서 박근혜 정부 시절에 대해서 한국의 예술가들을 깊은 트라우마의 장기에 대한 악몽같은 열면이었다 여전히 트라우마에서 헤어나지 못한 일도 있다고 라 밝혔습니다. 이인터뷰가 포함된 AFP통신의 기사 제목은 블랙리스트에서 블록버스터까지였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봉준호 감독이 문학의 블랙리스트에 올라서 각종 지원과 기회로부터 배제되었던 것을 분명히 기억하습니다 전 정권에서의 태도와 지금의 태도가 너무 다릅니다. 필란스럽습니다. 영화와 예술에 대한 자한당의 진정한 마망은 어떤 것입니까? 자한당이 문화와 예술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것은 환영합니다만 우선 기생충의 아카데미 석권은 한국 민주주의의 승리다. 라는 미국 워싱턴포스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줘서 이상입니다.